이티제와 행복 연애를 하기 위해 확실히 지켜주면 됩니다. 2. 약속 시간에 지각하지 말것 이티제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이티제보다 일찍 가 있으면 이티제는 배려받는가 생각하고 행복해집니다. 2. 언어를 반듯하게 쓸것이티제는 특히 한글 맞춤법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맞춤법 빌런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것입니다 친한 사이일때 겟을 겟스로 쓰는 정도는 괜찮지만 겟을 겟으로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 3. 본인의 라이프를 능동적으로 살것이티제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지만 능동적인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 또한 자신만의 뚜렷한 생활 방식을 갖췄길 바랍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처음엔 이티제가 이리저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티제의 제안을 잘안 듣는다면 실망한 이티제는 마음이 점점 떠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요? 이것은 이티제와의 장기 연애와 혼인신고를 할 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오늘 시청주시제영상통 ISTJ와 유아 혼인신고 하시 기원 ISTJ 월 멤버십 하시 Secret Yeung Sang, Bon In Doong Fan Yeung Sang, V-log, ASMR Doong. Total negative benefit you'll know e o u l l s u it's u b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eed haju se yo.